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원더풀 키셋, 떡. 못 나오는 건가? 그렇지, 그렇지 못 나오는 거네. 헬지, 헬지 못 나올 수 있어? 헬지!